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솔직히 의료사고 의료 사고 수술이 너무 요즘에 빈번한 것 같은데 여기 찾아보니까 의료사고 수술이 여태까지 개헌한 이래로 한 번도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1등 대학교인 서울대학교 최신의 원장님이라서 믿고 제 수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. 윤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굴이 사실은 크다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유튜브 촬영을 하다 보니까 화면 속에 제 얼굴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커가지고 못생겨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비대칭이 어, 화면에서는 정말 도드라지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정하고 싶어가지고 수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. 처짐은 뭐 어느 정도 분명히 없을 순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요? 지금 모든 유튜버에서는 안면 윤곽은 댓글을 보면 100% 처짐이 온다라고 돼 있어요. 그게 다, 다 동의하는 내용들이고. 자, 저도 볼, 볼, 파, 볼 처짐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얼굴에 살이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볼이 처져면 더 나이가 들어 보일 것 같아서 오히려 깎았는데 그런 것들이 제일 걱정이 되고 또 얼굴에 비율에 맞지 않는 그런 깎아서 너무 인위적으로 뭔가 보인다던가 그래서 제 이미지가 반감이 된다던가 그런 것들이 제일 좀 무섭긴 하죠. 사실은 얼굴의 라인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 그 사람한테 맞는 얼굴의 라인은 있는데 과연 이 의사선생님이 나한테 맞는 라인을 얼마만큼 찾아줄 수 있는지. 그런 거는 사실 경험에 또 빚되고 그 원장님의 개인적인 감각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제일 잘한다고 하는 병원에 온거 같아요. 아무래도 수술 후 처짐 등이 제일 걱정이 됐기 때문에 병원에서 어, 그 시술을 저에게 권해줬고, 제가 생각해도 그 시술을 같이 병행해야지 좀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결정하게 됐습니다. 아, 너무 떨려요, 원장님. 제가요, 얼굴이 컴플렉스가 뭐냐면, 좀 나이 들어 보인다. 왜? 조금 길어 보인다. 여기가 좀 길다.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광대를 하면서 얼굴이 조금 길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그 안내 영상을 봤는데, 그거는 이제 원장님이 잘 알아서 비율적으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, 그시 항상 제가 사진을 보정할 때 여기를 좀 줄였거든요. 아 길이를? 네. 네네. 그래서 여기가 또 너무 치니까 옆에서 봤을 때 여기가 경계선이 음. 없는 사람들 있더라고요. 이면 무턱같이. 네. 무턱 네. 어, 음. 거울도 옆선에서 이제 각 부분은 여기 자체를 거의는 안 줄이려고 조금 여기를 네네. 줄이는 거고 이번 폭을 줄이고 연결해서 여기까지. 음. 광대는 요 부분. 네. 이 부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개념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여기 보시고요. 오늘 제가 할 거는 이제 아큐리프트라고 해서 이턱 밑에 살을 네,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을 이렇게 딱 달라붙도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다할 겁니다. 초반에는 오히려 뭐 고기가 잘안젖껴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, 피부가 쫙 달라붙는데 처음 한두 달 정도만 좀 많이 조이다가 나중에는 원래대로 또 편하게 부드럽게 됩니다. 수술은 30분 정도 하는 간단한 수술입니다. 지금 이제 그동안 기다렸던 디데이가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실행이 된다니까 너무 떨리는데요. 아, 진짜 이뻐져서 돌아오고 싶은데 수술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.